이렇게 또 완벽한 생얼로 영상을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국에 와있어요 그래서 뭔가에는 조명도 없고 삼각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연광을 지금 좀 시끄럽죠 여기가 어디냐면 집베란다예요 <웃음> 여기가 저희 집 그냥 베란다입니다 그래서 조명은 없지만 겁나 시끄럽네요 아무튼 제가 뷰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을 진짜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샤워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고 뭐 완벽한 100%순도 쌩얼입니다 제가 평소에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몇 년, 한 4년을 쓴 건데 에끌라두 오일 프리 선크림이에요 이걸로 아 그래도 거울은 있어야겠다 진짜 화장 대충 막 손으로 막 하기 때문에 뭐 약간 뷰티 쪽에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전혀 제영상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기야케 동매오 고젠타이테키니 바다니 귀신스레오나? 건데 느리마스 제가 얼굴에 잡티가 막막 막 뭐가 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혈관이 넓어진 그런 그런 거는 좀 많아가지고 디올 스킨 포에버퍼트 쿠션 파운데이션 쿠션 쿠션 파운 같은 말 이렇게 반복해 쿠션을 쓸때 퍼프를 안 쓰고 손으로 해요 왜냐면 그 퍼프는 금방 금방 더러워지기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퍼프에 뭐가 묻어있으면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 때마다 빨고 빨고 빨고 하니까 하루에 막두번이상 빨게 되니까 비타나 맞 그냥 손으로 바른다. 얘는 홀리카 홀리카 메이크업 선크림입니다. 얘는 얼굴에는 안 바르고요. 그냥 이렇게 목에만 바르는 정도. 제일 밝은 옷인것 같아요. 원래는 손으로 바르긴 하는데 어제. 장보로 마트에 갔다가 다이소가 있는 거예요. 마트에 그때 마트에 갔는데 물방울 퍼프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좀 발라놓고 물을 먹여서 왔어요. 거래제 따지막큼 크게 나타나면 뜻한국고고 내시들까 제 채널이 70% 구독자 70%가 남자분이래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영상이 솔직히 아무짝으도 쓸모없겠지만 남자분들한테는 또 그냥 <웃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뷰티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지 전문적인 그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웃음> 하여화성하고갈 데도 없어 오늘. 원래 이제 잡티는 컨실러 브러쉬로 바르고 하잖아요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손으로 합니다 <웃음> 균일하지 못해서 피부색이 그래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든지 얼굴 좀 붉은스름한 부분들 컨실러로 톡톡톡톡 쳐가면서 왠지 오늘 영상 망작이 기분이 드는 진짜 망한 느낌이 들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디올의 립글로즈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 워낙 유명한 대충 <목소리> 아, <목소리> 펴 바르고 브러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화장만 진짜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블러셔를 또안 가지고 왔네 블러셔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더샘의 에코 소라이브로우 키트 눈썹을 그리는 거긴 한데 색깔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연한 부분으로 그냥 섀도우 대신에 얘로 발라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블브러시 가지고 올게요 클리오 킬커버 아이브로우 브라운인데 저는 얘를 눈썹에 그리는데 쓰는게 아니라 여기 눈 밑에 삼각존 부분을 그리는데 써요 더페이스샵 자이닝 아이브로우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찍으면서 느꼈어요 저는 진짜 화장을 못하는구나 하고 과연 엄마가 오기 전에 메이크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인지 화장을 완성한 느낌이 드나요? 하나도 제대로 찍힌 것 같지가 않은 느낌? 화장은 일단 다 끝났는데 발색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보이는 것 같지가 않네요. 일단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하니까 머리를 잠깐 정리를 좀 하고 앞머리라도 고데기를 하고 계습니다